자 이번 시간은 약간의 리팩토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들은 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내부 컴포넌트를 보니까 음, 내부 컴포넌트 안에서 컴포넌트 did mount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될 때 패치 API가 콜되고 있죠. 자,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렇게 되면 우리의 이 컴포넌트가 어, 내부적으로 AJAX 호출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컴포넌트가 돼요 근데 저는 있죠?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도 막쓸수 있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우리가 리액트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려면 여기는 있이 내부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 종속되지 않도록 뜯어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걸뭐라고 하냐면 디 커플링이라고 하거든요. 맞나? 이런 때 쓰는 표현인가? 아무튼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내부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어떤 데이터와는 상관없고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컴포넌트로 만든다라고 해서 보통 이런 애들을 프리젠테이셔널 컴포넌트라고 부르거든요. 데이터로부터 종속되어 있지 않은 순수하게 보여주는 것만 담당하는 애들이요 그리고 그 프리젠테이션 컨턴, 컴포넌트를 둘러싸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사용자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또그 애플리케이션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친구를 컨테이너 컴포넌트라고 부르거든요 예, 리덕스 쪽에서는 그래서 얘를 내부를 내부는 지금 프리젠테이션과 컨테이너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내부에서 프리젠테이션만 남기고, 컨테이너 기능은 컨테이너로 역할을 의미하고 있는 앱.js의 앱이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로 어, 분산시킬 겁니다 예. 그럼 여기 있는 앱이라는 컴포넌트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화신 같은 애예요 예. 그런데 여기 있는 아티클 예. 얘 재사용할 수 있잖아요 타이틀과 DSC만 주면 내부 얘도 재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내부가 가지고 있는 요거 있죠 요 컴퍼넌트 DID 마운트를 일단은 컷해서 누구로 위메요 여기 있는 저 앱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면 앱컴포넌트가생성될때 패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그에 따라서 리스트 값이 바뀔 것이니까 여기에서 스테이트의 리스트를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면 어, 이 스테이트 값이 어, 이렇게 세팅이 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내부에다가 리스트라고 하는 그 프롭스로 저는 this.state 그리고 리스트 값을 이렇게 토스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값을 받는 내부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부의 내부. 말이 좀 이상한데. <웃음> 내부의 내부는, 예, 여기에, 어, 우리가 이렇게 state로 그 생성했던 li 태그의 원천이 이제 state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props로 바뀐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테이트는 이제 필요없다 자, 그리고 한번 살펴볼까요? 에러가 나네요. 역시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은 왜안 되는지 알았어요? 자, 저도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디 i s p r o p s 를 썼는데, 여긴 아직도 스테이트네요 자, 그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음, 이제 우리의 내부 컴포넌트는 내부적으로 예, list.json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용도의 데이터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시각화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보여준다 라고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됐고 리스트 t j s o 을 호출하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작업은 그 p a 런트였던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앱이 여기 있는 내부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한 리팩토링을 하나 해봤습니다